트위의 설명 틀린거 고르라 그랬는데 답은 5번이에요 자 보시면 어, 통고 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중요한 건 고발할 권한이 없어요 세무 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 처분이나 고발 조치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끊고 이는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의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리 판례는 이것을 직무유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직무유기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직무유기죄 성립, 보세요. 구속요건 어, 제122조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직무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 그런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그 부작위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그 머리 생각 주관적 자기 생각으로 그 해당하는 직무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또 뭐예요 내가 이 직무를 하지 않아 야 되겠다. 그죠? 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했을 때이두 개가 서로 믹싱 짬뽕 됐을 때 어, 이것이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하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직무를 수행한 이상 뭐 태만이라든지 뭐 분망, 착각, 불성실,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 뭐 소홀히 했다든지, 뭐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직무 집행에 그일은 했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위법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예 판시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이제 시험에 캡방으로 잘 나오는 건데 잘 나오는 건데 어, 경찰관이 동네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사행에 전화해갖고 수거해가라고 하고 또 돈까지 받았어요. 요 경우가 대표적인 직무유기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무공무원 그 고발할 권한이 없는 이 세무공무원은 어, 제가 보기로는 막뭐 그러한 이유에서 이 직무유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판례번호가 96도에 2753 96도에 2753이 판례에 의해서 어, 이것은 어, 제가 성립하지 안한다고, 않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어,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 의무를 태만이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래. 그죠? 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여기 아주 중요하죠. 머리로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죠? 포기한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거.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어야지 돼요. 단지 이거로 해갖고 내가 손해봤다 피해봤다 이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불법과 책임의 비난 정도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단서를 또 달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거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동그림 2번 또 볼게요. 병가 중인자의 경우 구체적인 자기위문내지 국가의 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수 없어. 구체적 위협성이 없다고 합니다. 병가 중인 경우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수 없으나 다른 직무유기죄의 정범과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죠. 요런 판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 형법 제백 형법 제 백이십이 조 후단의. 어,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소정의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그 자기의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자기의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하는 한 가벌성의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범으로 보지 않고 우리 판례는 이 직무유기죄를 갖다가 어. 어, 계속범으로 봤어요. 그래서 계속범이라는 것도 또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를 갖다가 어, 좀 해놓으세요. 거기 에 계속범 이렇게 해놓으시고 4 번에 또 보겠습니다. 무단히탈로이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는 결근 사유와 어 기간 그리고 담당하는 직무 그 내용과 적시 그 다음에 수행의 필요성 그 다음에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 자, 이걸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판례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5번 같은 경우, 뭐, 통고 처분할, 통고 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이런 세무공무원이, 단지 뭐, 그런 고발 조치 건의 안 했다 해갖고, 이걸 직무유기죄로 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것도 최근, 어, 시험에 또잘 등장하는 문제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